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네. 이제 12월 달도 얼마, 며칠 안 남았죠? 이 영상에 올라가려면 12월 26일이에요. 음, 여러분, 저기, 막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겠죠? 달달하게. 아니네요. 전 달달하게 못 보냈는데요. 라고 면 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달달한 날이 오겠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희노애락이라 고하잖아 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어, 근데 이제 바라는 거는 양지인 사람은 쭉 양지가 길게 갔으면 좋겠고, 음지인 사람은 빨리 양지가 와서 행복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음, 암튼. 자. 저기 막 1월달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월달에 전반적인 운세를 갖다가 오늘은 타로 카드로 읽어볼까 해요. 음, 연애운이나 그치 금전운, 횡재운 요즘에 복권 많이 사잖아요. 어, 왜냐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 복권들 사고 막 이러는데 뭐 횡재, 매매 뭐 이런 거그 다음에 취직사업 이런 걸갖다 전반적으로 다 봐드릴게요. 카드 골라놨어요. 카드 뽑을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 어 카드 가요 우리가 십이 지신이자 십이 지신이라 그러잖아 요 자축이며 친사오며 신유술해가 십이 지신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나한테 맞는 게 없다라고 하면 어, 이틀 후에 가서 뽑든지 아니면 두달전걸 가서 한번 뽑아보세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보통은 어, 안 맞는다 그러면은 충이나 어떠한 형의 중간에 와 있을 수 있거든. 어 그러니까 두달 전거나 안, 아니면 앞으로 두달 후거나 정도 보면은 맞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제가 지금 어, 석달, 넉달까지 것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아니 두 달은 너무 멀어요라고 하면요 4일 어 이틀 전 것이나 아니면 그 그러니까 제목을 보지 말고 이틀 전거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운에 따라가는 거고 운에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틀 전 혹은 3일 전 이런 거 갖다가 보면은 어, 어, 어느정 도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틀 후 3일 후 정도 음 만약에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7일 후 음, 6일 후 7일 후 거를 보면 돼요 6일이나 7일 전 거를 봐도 되고 네 그러면은 어,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연애운부터 볼까요? 음, 연애운이 어떤지? 음, 연애운은 마음이 참 그렇다. 어, 어, 마음이 참 그렇다. 음, 연애운은요. 우울했지만, 우울했지만 좋아질 것 같네요. 음, 좀... 그 12월달에는 굉장히 침체기였을 수 있어요. 이분은 침체기였는데 어... 1월서부터는 좀 어, 새로운 어떤 도약을 맞이하게 된다. 그 빠르게 슬럼프에서 벗어난다. 음, 그럴 수 있다 왜요?라고 하면 어디 봅시다. 왠지 왜 12월달에는 빠르게 음, 운이 변하는 것 같은데 12월 아, r 설이 1월달서부터는요. 음, 뭔가 희망찬 일이 어,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 같다 현재는 조금 지연돼 있고 정체돼 있고 내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다 연애 분위기 자체가 다운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음, 음, 연애 분위기 자체가 다운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음, 이런저런 마음 이런저런 마음 그게 이런저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라고 한다면은 음, 이 카드가 얼마 안 나서 딱히, 딱 꼬집어 말할 수 있는데, 출이 이 카드에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면, 어 지나온 그내 연애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사람들이 꼴배기 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꼴배기 싫다라는 거는 그게 무슨 어떻게 꼴배기를 싫는 거냐면 진짜 믿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나가기도 싫고 그냥 의욕 상실이라 그래야 되나? 딱히 나갔다고 해서 뭐 내가 달라질 것도 없고 막 이러는데 1월달에는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우울이나 침울한 분위기에서 좀 그 마음의 새 단장을 한다 그래야 되나 봄도 아닌데요. <웃음> 겨울의 한 중간이잖아요. 겨울의 한 중간인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어, 뭔가 나도 새롭게 뭔가 단장하고 나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 1월 달에는 무한 긍정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좀그 우울하거나 침울했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평정심을 찾고 어. 그리고,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 결심했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불분명했던 것들이, 어, 분명해지는 시기가 오는 게 아닌가 어 싶어요. 그게 이성 관계든,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이유라던가, 아니면, 뭐, 어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던 것에 대한 이유가 밝혀짐으로 인해서 어, 그안 좋았던 것들이 음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하고 다, 나를 답답하게 옥죄어온 것들이 해결이 나는 게 아닌가. 음근데 어, 그게 해결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다라고 하면 은 오히려 속이 후련하다 어, 나를 답답하게 옥죄하고 있던 것들이 음, 풀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속이 후련하다라는 거야요그 결과가 해피엔딩이든 세드엔딩이든 상관없이 해피엔딩이면 해피엔딩답게 내가 적이 되는 거고 세드엔딩이면세드엔딩답게 내가 속이 후련한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결론이 안 났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봐요. 음. 자 연애상 그렇고 그럼 금전운 아 금전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그런 것 같아. 응,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뭘더 할까 싶고 그러다가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마음 마음이 편한 게 최고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갖고 그 내가 뭘더 할까 더 하고 뭘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우왕좌왕한 마음 있잖아요. 응. 뭐 되게 많이 했는데도. 성과면에서 보면 은좀 그렇고 몸도 고단하고 그러니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좀 천천히 응.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횡재는 음, 횡재운은 어, 그냥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사람 그런 거 있잖아. 복권을 사면 내가 당첨이 되면 뭐 어떻게 될까, 저떻게 될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누군가가 갑자기 나한테 선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는 어 저기하지 않다. 그냥 내가 베푼 것만큼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적게 베풀었으면 적게 들어오고 많이 베풀었으면 많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횡재우는 현실에 입각해서 그냥 적당 선에서 저기해라. 뭐 저기만 뭐, 누구 누가 뭐 뭘 긁었는데 10만원 맞았대. 그래가지고 나도 막 그렇게 사지 말고 어, 적당하게 해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이번 달에는 그닥 어, 눈먼 돈은 없다라고 봐요. 눈먼 돈은 없다. 그렇게 고 그럼 매매 운은 한번 봅시다. 만약에 매매를 갖다 앞두신 분이다라고 하면 결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결정하기가 조금 힘들다. 왜 그러냐고 라 하면 딱히 어 매매가 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헐값에는 팔기가 싫다. 그러니까 뭐 먹고 살거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거 갖다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달라질 게 없다라고 보니까 그냥 아 그냥 갖고 있자니 머리도 아프고 응. 그냥 팔아칠까 어쨌다 고민을 하지만 그게 쉽게 어떻게 되진 않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음아 빨리 팔지 않아도 그닥 내가 어 아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아쉽지 않으면 조금 더 두고 봐요 음 근데 만약에 지고 있어 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득이 될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튼 어, 지금의 값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값이 망설여는 지겠지만 이게 최고의 값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갖다가 10만 원에 내놨어. 어, 근데 아, 나 12만 원 받고 싶은데. 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9만 원짜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조금 시세를 갖다가 더 알아보고 어, 약간 부족한 음 하더라도 음, 여러분들이 꼭그 그것을 갖다가 눈에서 치워야겠다 싶으면 어, 살짝 부족해도 어, 매매하는 어, 것도 괜찮다. 근데 만약에 아 저는 이거 없어도 괜찮고 1 2만원 밑으로는 안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 냅둬도 되고 음, 그렇지만은. 어, 지금 값이 최고의 값이다. 라는 거예요. 네, 매매.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보세요. 음, 만약에 큰 거라고 하면은 진짜 제대로 된데 찾아가고, 이렇게, 이, 이건 제네랄이잖아. 제네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에 100%는 이루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항상, 어, 금전 문제에 관해서는, 어, 만사 부려 튼튼. 그쵸 연인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 왜냐면 또 운이 흘러가면 또 좋아질 수도 있어 근데 금전은 아니야 내 수중에서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금전만큼은 예민하게 다뤄라 네 아시겠죠 네그 다음에 취직이나 사업을 봅시다 취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음 취직이, 그, 만약에 막혀있고 답답하고 연락이 없었던 거라면은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서, 어, 일에 들어갈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사업은 살짝 지체되고 때를 기다려야 될수 있다 왜 그러냐면 시기가 그닥 좋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하는 면에서는 좀 신중하게 문제점을 갖다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좋은 점이 있다 그래도 살펴보고 음, 문제점이 있다 그래도 살펴보고 왜 사업, 사업원에서는요 사업 약간 그 사업의 운영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어, 어, 신중하게 접근하라. 너무 경솔하게 접근하다가 내가 이때껏 뭔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준비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것 어 그것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거, 이, 그 예, 예상치 예 않은 일로 낭패를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은 만사부려 튼튼이다. 만사부려 튼튼이고 돌다리도 두드겨가고 신중하게 판단하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일단 연애운부터 어 봅시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연애운이 약간 음, 안 좋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별로 그닥 음,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정체돼 있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뭐사상껏건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어.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래도, 내 연애들은 그런 것 같아. 그니까, 현재 연애 중이라 그러면은, 약간, 어, 좀, 자, 그냥 조금 쉰다? 어, 좀, 만난다기 보다는 조금 쉬는 게 어떠한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쉬고 있는 중이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사건건, 어, 뭔가, 어, 부닥침이 많다. 내 연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뭐 하러 만나? 그냥, 좀이 시기를 갖다가 조금 그냥 서로 각자의 시간을 갖고서 각자의 측면한 상황을 갖다가 해결하는 게더 낫지 않겠나. 굳이 내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야. 근데도뭐 그렇잖아. 오빠 안 나와 어 저기 아니면 해미야 나와서 오빠랑 뭐 먹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어 나가면 또안 되고 뭐 투덜거리고 어, 뭐 누구는 뭐 했는데 어쨌는데 그러면 아 너는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도 피곤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각자의 시간을 어, 갖는 게 어떠한가. 여러분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여러분들이 좀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약하다. 나오라면 또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피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꾸 그냥 그러,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것 같은데 음왜내연애사는 이렇게 흘러가나요? 라고 하면 은이 연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하고의 질긴 합이 들지 않았나? 여러 가지 문제, 미운정, 고운정 이런 각종... 어. 왜, 미운 정도 정이에요. 미운 정도 정이기 때문에, 내려놓으려고 해도, 나한테 상처를 줘도, 희한하게 무슨, 무슨, 마법에 걸렸나? 어 그런 것처럼 그냥 들, 들러붙어 들 앉아서 어, 티각태각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아우 아, 아 몰라 그냥 아 그냥 집에 가 그냥 여기서 짜져 이랬다가도 또 뭐해 하고 찾게 되고 어. 그렇지만 이번에 만큼은 조금 더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음. 어, 쌍방 둘중 하나는 어, 우리의 관계로 인해서 그치 어, 상처를 입었다라고 봐요. 상처를 입고 지금 냉정기에 이른 게 아닌가. 만약 썸이라 하더라도 음, 과거의 연애사가 그렇게 그냥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썸도 그렇게 진전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연애사 자체가 막혀있다라고 봐요. 어, 제외든 연애든 썸이든. 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면 은 여러분 약간 휴직기를 갖는 것도 나쁘 바쁘지 않아요. 한 텀, 어차피 11, 1월 달에는 음, 어,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다툼이나 어떠한 서운한 점은 풀고 가는, 어, 풀고 마무리가 젖은다. 그 마무리가 젖은다는 뜻은 그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젖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마무리가 젖을 수도 있는데 이 관계는 어, 티각태각 하더라 하더라도 또 어~ (2년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2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서 그~ (1월달은) 넘긴 다음에 어~ (2월서부터) 뭔가 저걸 한 뭐~ 새로운 어떤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2년은) 이~, 이 인연은 이어지겠다. 만약에 헤어지고 싶지 않으신 분들, 어, 저는 어, 투닥거려도 이 사람하고 갈래요라고 마음을 잡은 사람도 있잖아. 어, 마음을 잡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월 이월 달만 잘 넘기면 그래도 굴러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자 금전운은 어떤가? 금전운 한번 봅시다. 아, 금전은 어, 무리한 도전은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어, 어, 저기 막 뭔가 잘될것 같아서 도전하고 나간 길에서 어려움이나 낭패를 볼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상황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어 분석 능력이라 빠르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어 이겨 나갈 것이라라고 얘기는 해줘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 그런 장애물이 없는 게더 낫잖아. 있는 거 보단. 어 그러니까 아무리 어 내가 자신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노, 이걸 갖다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다라고 할, 하는 일이라도 어, 만사 부려 튼튼이다라는 거죠. 금전에 있어서는 자 그렇게 하고 행재에 있어서는 어디 봅시다. 행재에 있어서는 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 옛날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옛날 생각에 많이 날수 있다라는 거지. 그+ 그+ 그거 그, 그 옛날 그 속담에 있, 있잖아요. 죽은 자 죽은 아들 땡땡 만지기. 그렇처럼 너무 옛날에 갇혀가지고 그니까 옛날에 내가 뭐 뭐지? 어뭐 사람들한테 뭐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횡재가 선물도 되는 거예요. 굳이 뭐 로또에 맞아갖고 대박 찬스리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부모님한테 어떤 정도 상뭐 뭔가. 돈을 받았다거나, 근데, 저, 주변 상황이 조금씩, 아 어, 주변 상황에 그대 여의치 않다라고 봐요. 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조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은, 들어올 것은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뭐, 횡재로 뭐, 뭐겠어. 뭐, 부모님들이 뭐 조금 나한테, 어, 뭐, 길동아, 어너 저기 막뭐 사업하는데 뭐돈 필요하지 않니? 하면서 돈을 갖다 보태주신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 내가 잊고 있었던 돈, 어몇년 전에 꽂았는데 그 친구가 홀딱 망했어, 어 홀딱 망했는데 어 나한테 그거 갖다가 갚아주러 내가 어려우니까 그걸 갚아주러 온다든가 그런 그런 만약에 그 어,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조금 기다려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런데 오늘. 온다면, 오나요? 라고 하면, 맞, 옛날에 뭐 빌려준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올수 있는 확률이 꽤 높아요. 그니까, 러좀 주고 봐요. 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갖다가 그렇게 나쁘게 맺은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형편이 풀리면, 어, 뭐, 저게 해준다던가. 하여간, 나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받다가 손길을 내는, 어, 손길을 갖다가 어, 내물어 주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거걸 기다려야 된다 시계상조다 라는 거죠 시국이 안 좋다 내 운이 그다지 좋게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봐요 그럼 매매운은 어디 봅시다 음 매매운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고달프다 해가지고 파, 여러분들이 그 판단력이나 어떠한 분석 능력은 뛰어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쩌면 어,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음,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여기는 건강 면도 한번 봐줘야 될것 같은데 건강에 그다. 어,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너스로 하나 더 봐줘요. 저기 정기검진 같은 거꼭 받아보시라. 어, 그, 저기, 뭐, 전에, 전에 앓고 있었던, 어, 지병이, 음, 여러분, 이, 이번 카드는 약간 그 고질병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뭐. 성인병 같은 거고, 아니면 과거에, 뭐, 수술을 했었던 기록이 있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갖고 왔는데, 요즘에 그 금전적이나 이게 잘안 풀려. 풀리긴 풀려도 굉장히 더디게 풀리고, 좀, 속 시원하게 풀려주면 좋은데, 어, 속 시원하게 풀려나가는 게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 건강이, 약간, 빨간 등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음, 근데, 어, 케어 하면 저기 잘 어, 해결할 수 있으니까 떡 저기 막그 넘어진 김에 어, 떡 어, 저기 막 쉬어간다고 건강 검진을 갔다가 만약에 받은지 좀 됐다 그러면 한번 받아보세요. 음 저기 막 좀, 디, 연세가 계신 분들은 디테일하게 받아보고, 아무것도 없다면 더 좋은 거지. 그리고 일단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 어.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은 분들들.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지? <웃음> 나 끝나는 건줄 알았네. <웃음> 취직은 어떻게 될까?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 음, 방향성을 잘 잡았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실한 분들이 많아요. 성실한 분들이 많은데 희한하게 경그뭐 없다가도 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경쟁이 없는 것 같아서 딱뭐 뭔가를 집어넣으면 왜 갑자기 그렇게 경쟁이 많아지는지 그러나 어음 그러나 뭐 어떻게 됐든저 어떻게 됐던 음, 그래도 어 경쟁을 갖다가 물리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갈고 닦았던 뭔가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 어, 취직이 될 확률은 어, 좀 높다. 음.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7번 카드라서. 8번 카드였으면 된다라고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될 것들이 많다. 만약에 인턴으로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완전히 정규직으로 돌아서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음, 저기, 마, 정말 힘들게, 힘들게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성실하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그, 저기, 마, 그 취직 점수는 70점? 오케이 자그 다음에 사업은 아이고 여러분도 생각이 많다라고 봐 생각이 많고 이래야 지 되나 저어야 되나 왜냐면 지금 그 하고 있는 일이 어 그치 코로나인데 잘될 리가 있겠어요 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봐 근데 어, 어려운 어 거는 이미 이미 다 지나간 게 아닌가 어, 어려운 건다 지나갔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밀고 나갔던 것들 어, 그 힘든 와중에도 여러분들은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고민의 끝이 곧 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 스트레스를이래서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고 예민해져 있고 그런데 조금 더어 고생은 좀더 남지 않았나. 어 그러나 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느낌 오잖아요. 힘들겠지만 풀려 나갈 거라는 거. 음. 응. 그러니까 저기 막 여러분들이 너무 그어 저기 막 그것만 안 하면 돼. 그것만 안 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내가, 입대껏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질질질질 그 결정을 갖다가 제대로 빨리빨리 못 내고, 왜냐, 그러면은요, 아깝거든. 내가 공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근데, 공이 많이 들더라도 결정해야 될 것은 결정을 해야 된다. 질질 끌면은 오히려, 어, 더안 좋다라는 거예요. 음, 조금, 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치울 건 치우고 음, 붙일 건 붙여야 된다. 음. 자, 사업은 어, 조금 더 고생이 남았다. 죄송합니다. 어, 카드가 이렇게 나와서 어쩔 수가 없다. 이 카드가 긍정적이냐라고 봤을 적엔 반반이에요. 왜 그러면 은 나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다라고 서 어, 계산을 하면 돼. 왜냐면 앞에 이두 카드가 별로 안 좋았거든. 만약에 이두 카드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두 카드가 안 좋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좋다고 해서 되게 안 좋은 것도 아니야 이거는 서광이 참고 인내하면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반반이 된 거예요 어정쩡하죠 내가 일부러 반반이라 그런 건 아니야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나온 대로 다 읽어드려요 자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연애한부터 어디 봅시다. 헤헤. 음, 아 무슨지. 에헤이 어디 봅시다 아, 연애는 어, 연애는 글쎄 어, 뭐라 그러냐 면 당분간 이 사람하고는 이어질 것 같네 어, 만약에 연인이 있다면 어, 연인이 있다면 이어질 것이고 어, 마, 썸이라도 어, 이어질 것이고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만나는 연인과는요 어, 쉽게 헤어지기는 좀 힘들어 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인연의 끈이 길다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헤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한 번에 그래 끝나 하면 빠이빠이 하고 안 보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헤어짐도 길어 어,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해야 되는 케이스 음왜 그래요?라면 전생의 인연줄이 길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그래 어, 남그어 저기 막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신 없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캐릭터가 너무 세. 캐릭터가 너무 세지만 이미 어 팔자에 새겨진 인연이라 어이 사람이 세다 그래도 이 인연줄이 다하기 전까지는 헤어지기 힘들다라고 봐요. 음, 헤어지기 힘들다라고 보고 이 사람도 여러분을 안 놔줄 수 있어. 음, 성격이 많이 세세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렇게 센 만큼 자존심도 강하기 때문에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어, 지낼 수 있다는 라 거야. 못 이겨요. 너무 세서. 썸이라도 예를 들어서 썸이라도 잠자리를 같이 한 썸은요. 썸이라고 볼수 없어. 음, 어, 만약에 이게 헤어진 연인이라 할지라도 음, 그 쉽게 끊어지진 않는다. 그렇게 봐요 왜왜냐면이 사람이 입이 좀 거칠 수도 있어 입이 거칠고 그 행동이 거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쉽게 헤어지겠냐 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음, 폭력적일 수 있고 어, 폭언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언제 폭언을 한다? 자기의 어 두려움을 건드렸을 적에 그 두려움의 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카드가 요만큼을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암튼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라고 하면은 그게 폭발적으로 어 표현이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고 아킬레스건을 갖다가 건드리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끝까지 간다예요어 사랑을 아껴줄 때는 엄청나게 아껴주지만,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끝까지 간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될수 있으면, 음, 될수 있으면, 이 사람의 아픈 데를 갖다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음, 만약에 아픈 데를 건드린다라고 하면은, 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끝까지 가요 음, 연인의 경우는 그래 어 만약에 선생님 저 지금 헤어졌는데요 어이 사람이 놔주질 않아요 어 너무너무 힘든데 놔주질 않아야 되는 커플도 있고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 어, 헤어지는 헤어게 너무 힘들어 어곤역스러운 커플도 있고 만약에 지금 진행 중이라면 은어이 사람의 성격이 너무 써서 내가 힘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감사니다 감사. 그리고 개 중에는 사고를 갖다가 빵빵 쳐대니까 어떻게 그냥 헤어지고 싶은데도 어, 헤어지지 못하고 헤어졌다가도 또 연락이 오고 또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자꾸 만나게 되는 커플이 아닌가.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아까도 그랬잖아 전생의 인연이 남아있다. 만약에 아니신 분들은 그냥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 그냥 이 카드 이 연애운은 여러분께 여러분께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세 설마 이렇게 센 사람을 갖다가 과거 과거의 연인이라 할지라도 너무 성격이 세다라고 봐. 아무튼 자 그러면 연애운은 여기서 저기 되고 어. 그러면 언제 끝나요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지긋지게 됐던 사람이라 하면 1월달에 끝날 수 있어요. 음. 지긋지긋하게 이어온 거라고 한다면 음. 자 그러면은 어, 금전은 어디 봅시다 금전운은 음, 좀잘 봐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빌려준 돈이 있다 받아야 될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음, 조금 잘 봐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 그럴 수도 있고 좀잘 봐라. 만약에 돈을 빌려준다뭐 할지라도, 이번 1월 달에는 안빌려주 돈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거래는 1월 달에는 하지 마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 음. 근데 선생님, 저는요, 그 사람한테요. 어, 뭐, 속... 어, 그냥... 수, 속아줄까 생각해요 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아, 뭐, 아못 받을 셈 치고 주는 거면 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음, 이 돈은 꼭 받아야 되는 돈이다라고 하면 은 다음 달에는 음, 안 빌려주는 게 어, 서로를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 어, 봐요 음, 왜냐하면 아 글쎄, 여러분한테 말 못할, 어, 말 못할 진실이 있을 수 있겠다. 음, 두 장으로 놓고 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튼, 금전거래는 좀 조심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까딱하다를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음, 자, 그 다음에, 행재우는 봅시다. 음, 행재우는 그닥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저기, 막뭐 하나, 이제 좀, 뭐지? 세상에 눈먼 돈은 없다라고 봐. 눈먼 돈은 없고, 음, 내가 뭔가를 갖다가. 열심히 일해서 들어오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음, 눈먼돈, 뭐, 복권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맞을 수야 있겠지. 뭐, 1불짜리, 2불짜리. 그런 거, 그건 맞는다고, 그걸 횡재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지만, 어,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선물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겠다. 원하지 않는데도 누군가가, 어, 그 부담스럽잖아. 내가 선물을 주면 또 줘야 되니까. 어, 그런데, 그래서 싫은데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다. 라고 봐 자, 그럼 매매오는 어디 봅시다. 매매오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안을 해올 수 있어. 그렇지만 잘 두고 봐라.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음, 어, 만사부려 튼튼이다. 조율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봐요. 음, 어, 왜냐하면 매매에서도 여기 지금 이,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어, 뻥쟁이 사기꾼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음 그렇게 나오네 어, 저기, 뭐, 만사 부려 튼튼이고, 좀 시간을 끌어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왜 시간을 끄는 게 좋냐. 뭐 갑자기 시작하는, 그, 따기 보다 시간을 끌으면은, 그 사람의 속내를 갖다가 알수 있겠다, 라고 봐. 어, 매매 운도 그닥 좋지 않다. 그러나, 어떠한, 만약에 매매를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뭔가 제안은 들어올 거예요. 제안은 들어오는데, 천천히 꼼꼼히 살펴봐라. 그러면 괜찮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 매사에 서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팔 때도 마찬가지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눈뜨고 코백하는 시대 아닙니까. 어, 이 카드가 어떤 제안이 들어오는 거다 이거지만 이게 템퍼런스가 나와서 뭐예요. 잘 신중하게 봐라 이거잖아. 어, 그것이 파는 것이든 사는 것이든 마찬가지다. 왜? 어, 여기 보면 약간 뻥구라가 섞여있다라는 거예요. 네. 매매운까지 받고. 그럼 취지구는 한번 봅시다. 취지구는 어떤가. 음. 시즈공은 그닥 그렇게 좋지 않다. 아쉽게, 응, 어, 아쉽게, 아쉽게 탈락됐다가, 어, 탈락, 아쉽게 탈락됐다가, 어, 저기, 뭐, 야 그 뭐지 뭐지 누군가 하나가 안 나오는 바람에 되는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어요. 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겠다. 아니면 내가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 점수가 너무 낮아서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데서 어부지리로 어 들어갈 수도 있겠다음 이게 두개다안 됐잖아요. 어두개다 근데 여기 이게 나왔잖아. 이게 뭐야 그니까 어부지리 어또될수 있고 아니면 서두르지 마라 어. 뭐 저기 막 너무 급하게 관리하지 말란 뜻도 되고 그렇지만 어 그런 거 같은데 안될 것 같다가 되는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 100%는 아니에요 음왜 그러냐면 이거 종합적인 운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잠깐 보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카드를 뽑아보지 않았잖아요 암튼 극적으로 패자부활전 같은 거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사업운을 봅시다 음. 어 사업은 그닥 좋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만약에 돈을 뭐 융통을 해준 여러분들이 어,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 날짜에 입금을 못 시킬 수도 있고 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은. 뭐그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로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이걸 이 할까 저걸 할까. 만약에 이, 이, 이쪽으로 이이 내가 나간다면 이쪽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쪽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저쪽을 향해서 가게 되면 이쪽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라면 여러분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하던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떨어져, 떨어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될 필요가 있고 만약 세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 선택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쪽에 뭐가 받을 게 있어. 그러면 그 받을 돈을 갖다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 그니까, 뭔가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된다. 수금이 제대로 안 돌아올 수있다라는 뜻이지. 어, 좀 수금이 늦어진다. 예를 들어서 사업인데 안 주면은 새고랑 차지. 그렇지만 제때제때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뭐,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다가, 어,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섰다라고 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 그 선택, 그, 놓여진 그 부분에서의 문, 돈 문제만큼은 조금 더 더디 풀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괜찮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건 조금 신중한 문제가 아닐까? 어, 그냥 사업은 그닥 좋지 않다. 어, 사업은의 점수는 몇 점? 어, 30점. 음, 취지구는? 어 60점 음, 패자 부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 네, 3번 카드 어,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도와주시고 사업은 좀 어, 조금 어,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1월달이 추걸이에요. 어, 어, 형 형살로 들어갈 수 있다. 개 중에 그 사람에 따라 다는 아니야. 어, 다는 아니니까 뭐겁먹고 어떻게요 저떻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야. 내가 봤을 적에는 이런 일이 있더라그 하더라도 여러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은 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3번 카드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어, 는한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으로 4번 카드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월달에 어 일단 연애 분부터 연애우는요 어 하, 답답하겠다 어, 어,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답답해요 속을 세게 요 어, 꾸역꾸역은 끌고 가는데 꾸역꾸역은 끌고 가는데 아, 그 사람 마음을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음, 꾸역꾸역 끌고 가긴 하겠다만은 어. 답답하다 어, 내려놓기도 뭐하고 왜못 내려놓을까 어, 라고 한다면 관계가 어 저기 뭐 그래도 원대이 투대된 관계는 아닐 수 있다 이거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힘든 걸 갖다가 많이 참은 게 아닌가 어, 힘든 걸 갖다가 많이 인내하고 참고 지내왔고 어, 지금도 삐그덕 삐그덕 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 계속 참고 있다 음 근데 1월 달에는 이 삐그덕 삐그덕 거리는 게어 아 연애운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아, 또 싫어요. 뭐하고 아, 뭐 싫어요가 아니라 어 저기만 뭐 솔직히 카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음. 좀안좋 음. 삐그덕 뻘그덕 거리는 게어저기 뭐야 뭐지? 종료가 되는 게 아닌가 어, 종료가 되고 어, 종료가 되자마자 종료가 되자마자 또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건가 응? 종료가 되고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또 나오던지 아니면 어, 헤어져 했는데 어, 이 사람이 나는 그렇게는 못해 라고 어, 그렇게는 못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응. 아니면 그런 거지 지금 이 사람이 이 관계를 갖다가 끝낼까 말까 끝낼까 말까 나는 좀 끝난 줄 알았는데 나는 끝날 줄안았는데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음. 그런가요? 새 사람이 나오든지 뉴페가 나오든지 왜냐면 굉장히 뜬금없는 게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질 이 카드가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어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내가 잡고 있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뭔가 관계가 있겠다. 지금 내가 힘든 이러한 상황이 어, 종료가 되고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이 이 힘든 관계를 종료를 하고서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음, 새로운 사람. 왜냐하면 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참고 이 길을 갈까 아니면 뉴페를 그냥 택할까 여러분들한테 고백해 온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끝내고 얘한테 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 라고 그 어, 뭐지 판단이나 어떠한 그런 걸못 내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어, 어 1월달에는. 그게 정리가 되고, 새로운 사람한테 갈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암튼,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새로운 사람이 좀더 여러분한테 자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그게 어떻게 자극적이냐라면, 어떤 육체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 뭔가, 어, 뭔가 끌림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관계를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어, 갈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네, 그렇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금전은 어디 금전은 봅시다. 금전은 그렇게 썩 어디 봅시다. 음, 금전은은 조금 안 좋았던 게 이게 뭘까요? 음.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뭔가를 갖다 빌려줬다, 어쩌다 치면은요, 그게 솔직히 음, 자꾸, 그, 뭐지? 포기가 안 된다? 어, 포기가 안 된다. 이미 이제 안 되는 거 같은데 포기가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닌가? 응, 어, 금전운이. 예를 들어서, 어, 어, 뭐, 내가 받기, 내, 내가, 그러니까 어떤 경쟁체제에 있어서 내가 그걸 갖다 가져야 되는 건데, 어. 딱 보면 그게 내 건데 그거 갖다가 뺏긴 게 아닌가? 누구한테? 그렇지만 그게 포기가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갖다가 빌려줬는데 그게 딱 보니까 못 받을 각이야. 못 받을 각인 걸 알지만 그래도 그게 포기가 되지 않는다던가 그러니까 계속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금전운 같은 거는. 음. 그리고 이 4번 카드는 솔직히 금전운도 잘안 풀린다라고 봐. 어, 금전운도 잘안 풀리고 갈 갈팡질팡 갈팡질팡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금전운도 어, 조금 막혀 있고 그렇지만은 숨통은 좀 트이겠다라고 봐요. 어, 그리고 행재운은 글쎄 음, 막 행재운 같은 거는 뭐 어디서. 어 선물이 들어오기도 하겠다만 어, 누군가가 그래도 나한테 도움을 베풀어주는 어 그러니까. 구사일생의 기운도 있다라고 봐요. 어, 누군가 나를 이안 좋은 상태에서 끄집어 내주는 사람도 어, 있겠다. 다는 아니에요. 어, 다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금전적인 우리 전반적으로 안 좋아. 근데 어디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카드에서 요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안된 일로 인해서 어, 좀 그... 답답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누군가 구사일생으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주는 게 아닌가? 음, 끄집어내준다라고 봐요. 그니까 러 당장은 어렵겠지만, 금전 문제 같은 거는 풀려나간다. 매매운도, 어, 매매운도 만약에, 뭐 부동산이든 뭐든 하야간 아 그런 게 묶여 있었다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어,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걸 갖다가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떠한 프로포즈가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구사일생이야 구사일생. 답답한 답답한 이 와중에 그니까 누군가가 어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 누군가가 솔직히 글쎄 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인을 갖다 너무 잘 만나서 이 사람이 나를 나한테 그렇게 도와주려고 애쓴다 던가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꼭 이게 내가 형제 그러니까 내내 피부치 나형 내가 잘 아, 알아왔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그런 데서 도움을 받겠다. 음. 근데 어 어려운 가, 어려운 와중에 어이 어려운 와중에 그 그래도 실마리가 보이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실마리가 어떻다 긍정적이다 라고 봐요 음, 근데 조금은 좀 힘은 들겄다 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암튼 음, 즐기다좀즐기다 라고 봐자 음, 암튼 그럼 취지군 취직은? 취지군은 봤을 적에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은데 음, 어, 조금 갑 갑질을 당하는 게 아닌가 그걸 갖다가 인내해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어. 왜갑질을 당하냐 그러면은 사사건건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갖다가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견뎌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사업은 봤을 적에 여러분들이 어 조금 누군가에게 어, 가족인, 가족도 될수 있고, 연인도 될수 있고, 음, 좀, 어, 저기, 막, 좀 연락을 해가지고, 나좀 도와줘,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나좀 도와줘,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음,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 조금 궁지에 몰리면 그럴 수 있겠다 쳐. 근데 왜냐, 왜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술술 안 풀릴 수 있다라, 될 듯, 될듯 하면서 안, 안 되다 보니까, 음, 저기, 막, 주변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될 만한 데다 얘기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겠다, 라고 봐요. 음, 쉽게 나오진 않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지금, 겨, 상황이 상황이잖아.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쉽게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나좀 어떻게 안될까 그게 아니라 어, 좀 있어? 어뭐 있으면 돌려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대단하게 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사업은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음, 나쁘지는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구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 도 사업이 제그 저기 뭐야. 나쁘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고 여러분들은 조금 그래도 이걸 갖다가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나? 노력을 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노력이 할말할말그 뭐, 뭐지? 노력을 해도 딱히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을 수 있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아꾸고 갉긴 거에 대해서 어 유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어, 유지는 가능하다. 음. 그렇지만 돈을 조금 융, 어디서 융통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그냥 뭐 그게 쉽겠어요? 어, 쉽겠어요? 여러분들도 기회를 보기는 보고 기회를 보기는 보는데 음, 여러분들이 그냥 아, 그 뭐지 알렌이 죽는다 어, 그런 것처럼 아 그냥. 내가 열심히 하자, 어, 그런, 그런 와중에서도, 아, 좀 해줘라, 좀 해줘라라긴 하는데, 음, 저기, 막,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노력한 노력에 비해서 더디더라도, 음, 저기, 막, 뭐 어떻게 뭐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라는 거죠 네 근데 확장은 불가해요 확장은 불가하다 그냥 현상 유지 정도가 딱 좋다 더 이상 무리하지 말아라 현상 유지하는 선에서 만족하라 라는 거지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